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나가고 많이 힘드시죠? 태평소 같이 불면서 잘 거시기 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태평소 제가 영상 튜토리얼을 1부터 5까지 처음에 소리내는 법부터 아리랑 까지 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이 뭐냐면은 이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모양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그냥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이빨로 깨물어주고 불면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문 상태에서 이 설을 입사이에 넣어주고 불면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빈약한 것 같아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이빨 사이에 이빨 사이에 꽉 물어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볼에도 우리가 근육이 있어요. 이볼 근육도 긴장을 시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문 상태에서 이 근육이 이쪽으로 조금 몰린다는 생각으로 입에 부리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을 내보내 주셔야 합니다 볼을 이 상태에서 볼을 부풀리시면 안 돼요 근육을 쫙 조여서 앞으로 그렇다고 불면서 막 힘을 엄청나게 주라는 건 아니에요 불면서 여기 근육이 풀려서 볼이 이렇게 개구리 왕눈이처럼 이렇게 뿌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태평수로 들어가는 바람의 압력이 약해집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근육을 쫙 조여준 상태로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압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기 근육을 풀어서 여기가 이렇게 쭉 불게 되면은 들어가는 압이 떨어져서 음이 낮아질겁니다 이런식으로 근육이 풀리게 되면은 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태평소를 정말 많이 불다보면은 이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풀려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막 연습하러 가가지고 한두시간 불면은 여기가 풀려서 나중에는 이걸 못 조여서 계속 불면서 여기가 이렇게 계속 부풀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 정도 되면은 더 연습하지 말고 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된 소리도 안날 뿐더러 여기도 근육이기 때문에 쉬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부는 거 입모양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힘주고 부는 건 아니지만 적정량의 힘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불어 주시되 이 압력 때문에 볼이 이렇게 부풀게 되는 이렇게 부풀게 되는 것만 피해주시면 은뭐 깔끔하고 예쁜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팁 하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